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립릿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돈벌이도 할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로 미민 라이더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여름이 왔잖아요? 지금 온도도 30도 정도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더운데, 자전거로 그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오늘의 라이더라고, 킥보드를 배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크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 옆에 있는 공원에 잠시 왔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제가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 직접 가야지 정확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 싶으면은 베민 커넥트를 할동에는 틈틈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진짜 광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센터 앞인데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하루 권으로 끊으면은 4,900원 일주일을 단위로 그러면 2만 9천원 한달 단위로 끊으면은 5만 9천원이라 적혀있는데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무료로 1개월씩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괜찮으면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배달용품에 대한 것도 같이 대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꺼 바이크는 여기다 세워 뒀고요 안녕하세요 네그 제가 본 거는 가격만 봤는데 네, 궁금한 게 이거 보험료 포함되어 있다는데 나머지 추가 금액 같은 거 없나요? 아니, 추가 금액은 없고 네. 무조건 가입을 하면은 기간 동안은 대인하고 대물 자기 신체까지다 보험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드려요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따로 할건 없는 거죠? 네네 지금은 이벤트해서 6월 30일까지 하면 3개월 유지하면 118,000원에 3개월. 아 그러면 한달더 추가로. 아 그리고 뭐 이런 수리 같은 거좀 약간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수리는 거는...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한지 한 3년 됐는데, 네. 뭐 차랑 부딪히거나 진짜 네. 맘 먹고서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은 수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장기간으로 라이더 하실 분들은 그게 좀 불안하시면은. 네. 월 3만원에 하면은 소모품 그냥 여기 라운지로 가져오시면 무상으로 계속 아 그냥 이렇게. 계속 그 네. 케어를 네. 해주는 거죠? 네. 다른 거는 또 제가 주의할 거 없나요? 다른 거뭐 굳이 주의할 거는 이제 뭐 음주하시면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제3자한테 빌려주면 은 보험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아, 가입하실 때면허보호가 네. 있어야지 보험이 등록이 되는 거니까 음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다른 음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은 하루에 보통 천얼맞고인가 됐고요 아 이게 5만0천원 나누기 30에서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엄청 싸게 이게 라이더들을 위해서 우선 다른 킥보드보다 우선 등판 능력도 좋고 네. 아 저걸로 지금 쓰는 거죠? 저걸로 네. 네. 이거는 그냥 말그대로 개인 킥보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진짜 개그 개인... 계약 기간 동안은 그날 만약에 라이더가 끝났는데 이라운지가까면 라운지에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되고 음... 집이 가까우면 집에다 충전하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충전기도 빌려주니까 아, 같이 빌려주는 데 네네네. 아... 충전기는 렌탈료는 없고 대신 보증금만 고금만 그 네, 그럼 아 계약금 끝나면 다시 환불 처리해 드리는 거 이게 1일이잖아요 지금이 5시인데 네네. 5시에 지금 빌리면 은 다음날 다음 5시까지? 5시까지인가요? 네. 아... 그렇게 되는데, 2 4시간 그러면 저 오늘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냥 1일권으로 한번 경험해 볼까요? 네네네네, 만 이제 제가 제 구현 설명은 다들었고요 주의할 사항이랑 계약서도 다 썼는데 보니까 이게 스윙이랑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스윙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일권을 끊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타기 누르시면 우리 원래 키보드 빌리는 거랑 똑같이 QR코드 하시고 시도형 켜지면 여기에 뭐 몇표 남았는지 배터리 어, 뜨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키 같은 것도 간단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맨날 쓰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상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조금 타보고 얼마나 뭐 등판력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하면서 배민커넥트 오늘 하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를 빌려서 이제 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왔는데 킥보드가 일단 커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좀 걱정한 게 거치대를 들고 올까 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거치대가 달려있어서 다행이네요. 잘 나가고 잘 셉니다 뭐 어차피 법지정상 25kg가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인치인 측점으로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일하러 가 봅시다 화이팅 <웃음>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다 일단은 여기 근처는 콜이 많이 안 잡히니까 좀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혔다 키. 이동하도록 하죠 그냥 뭐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는 그런 속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R3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여기 2층이니까 잠궈놓고 가야겠다 여기다. 저거 그냥 이렇게 열어서 잠금 누르면 돼요 가답가아서 오겠습니다 이업을 완료했습니다 잠금 는이 누르면은 열려요 이친 달리니까 시원한데? 저는 지금 천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라서 아주 편하게 어, 운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한데요 여기? 그늘져서 그런가? 이 정도 경사진 곳에서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좀 많이 경사진 곳에서는 발을 좀 디디면서 올라가면은 괜찮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들어요 등폰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꽤 무거운데도 잘 올라가요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충전도 거기서 맡기면 해준다고 해서 내일 또 시간나면 은 5시 되기 전에 1일이 지나기 전이죠 그때 가서 다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사장님이 일을 하러 잠시 가셨는데 여기는 편하게 쉬다가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배터리가 빨간색이잖아요. 배터리가 지금 입퍼 남았거든요. 거의 아슬아슬하게 왔는데 만약에 일을 여기서 더 하고 싶다면 배터리를 여기서 바꿔가지고 또 출발하면 돼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앱으로 커버를 열고 여기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복귀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당겨서 이거 앞에서부터 들어서 빼주면은 이거를 빈 공간 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꽂으면 충전이 지금 되고 있죠. 다된 배터리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꽂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아까 2%였거든요. 이퍼, 그럼 97%네요. 퍼 빌린 시간 내에는 무제한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 이거는 내 생각엔 장점 같은데 내 기준에는 단점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드를 며칠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공유 킥보드 빌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저도 예전에 가끔 택시비 아끼려고 빌렸었거든요 근데 택시비보다 더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관리가 편합니다 모든 전기 탈 것의 단점은 배터리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충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귀찮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라이더는 라운지에 와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오다가 멈추지 않게 잔여 배터리 계산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렌트 기간 내에는 진짜 자신의 것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집에 들고 와서 이용하거나 저처럼 센터에 반납하는 식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아직 라운지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관악구 신대방 쪽에 한개 있거든요 근데 이 11년? 7월부터 여러 곳에 천천히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다섯 번째로는 분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공유 킥보드가 다 그렇죠 덕분에 배달할 때 간단히 어플로 잠그고 가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등판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급경사만 아니면 체격이 큰 저도 언덕은 다 올라갔습니다 기왕급 킥보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중에서는 상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배달업을 본업으로 할 거면 스쿠터를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업으로 할 거면 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단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요 대학생과 부업으로 간간히 하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무면허는 보험 가입도 안되고 불법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전동 킥보드가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이크 탈 때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중심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대신 속도가 낮은 편이니 잘 조절해서 타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을 못하시거나 도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는 서서 타는 거라 피로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앉아서 타 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도가 좀 덜한데 아무래도 이건 계속 서서 타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동 킥보드를 렌탈해서 며칠간 탔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제 상황과 기준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간간히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킥보드를 구입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관리할 게더 늘어나는 느낌이라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R3만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릭선터였습니다 안녕!